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자료는 넣지 않고 2020년과 증감만 넣어주겠습니다. 구분부터 범위를 씌우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2020년부터 증감까지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범례는 아래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차트 구성 추가에서 범례 아래쪽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증감을 보조축을 지정해서 꺾은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꺾은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증감을 선택해 주시고 차트 종류 변경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꺾은 선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속성 보조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꺾은 선에 보조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은 추축이고 오른쪽 선이 보조축입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해주시고 차트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너비 80 높이는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고 위치도 지시당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스타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스타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설정 그럼 이제 전체가 다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일부분만 적용이 됐죠 여기도 일부분만 범위를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스타일 이제 거하기를 눌러서 새 스타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새 스타일 이라고 해주고 스타일 종류가 문단 이면 엔터를 치는 전체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글자의 일부분만 스타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스타일 종류가 문단이면 안되고 글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에서 글자 색은 진하게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설정 추가 설정 해주시면 전체 문단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범위만 스타일이 적용되는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